요즘은 보통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사역자로 일하게 된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뭐 실력도 갖춰야 되고 또 학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 그 외에 뭐 이제 말주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그런 그런 기본적인 것 이외에 더해져야 하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과 아울러 소 소위 세상적으로 장애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걸잘 나타나지 아니야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아니냐고 계속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그 앞길이 불투명하다면. 사역자로서 세워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제된. 물론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세상적으로도 그 존귀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어려운 장애가 나타났을 때, 결코 그걸 헤쳐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 뒤로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인데, 뭐 유학 갔다 온 사람, 뭐 목회를 10, 10여 년 하던 사람, 뭐 준비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뒤로 물러가서, 자기 갈 길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웃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주의 사역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 또 본질적인 회복을 다 고려하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로 세워져서 쓰임을 받는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아울러 이미 주신 게시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와 교통을 이루면서 시대가 요청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각성된 의식,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인식하고 나아간다고 할때 주께서 일반 원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칙을 늘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주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상의 일들은 우리가 아다시피, 어느 정도 학습기간이 끝나면, 다 습득되는 습득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역자의 일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학습되면, 그 다음에, 일반 기술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뭐 웅변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저 무슨 인문학적인 기술이나 또 무슨 사진 뭐 공과적인 그런 그런 기질들 그런 걸 배우면 일생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 성도뿐만이 아니고 사역자로서 그 서, 주의 백성으로 소나가 고자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다면,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래야 된다. 뭐, 항상 넉넉하게 여유있게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전제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뭐, 사울은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인 교회 한 분자이고, 또, 당대, 또, 복음을 증거할 그런 증거자. 기본적으로, 뭐, 신자로서는 예배와 봉사와 또 교제와 또 증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특별한 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당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워지게 됐는가? 결코 이제 형통하고 오늘날 사역자를 불러서 쓰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오히려 이제 오늘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웃음> 본문의 그 내용을 언뜻 보아서는 오늘 강설 제목과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런 강설을 강설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두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더, <웃음> 어, 세밀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기록과 비교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세월에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3년을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갈립니다. 먼저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 1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혈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올라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웃음>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그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그 지금 다에색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요 23절로 5절 사이에 지금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웃음> 어떤 이들은 다 아라비아 지방에 잠깐 갔다 와서 다메섹에서한 3년 중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3년을 보내되 그곳에 선, 그곳에서 그곳에 선교하느라고 또 정신없이 지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이 비록 베일에 가려진 기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역대 주의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쓰신 것을 볼때이 기간에 전도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다고 볼수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듯이 광야의 기간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그리고 그의 사명과 관련된 준비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사울이 감당해야 할 일의 성격이나 그가 일할 환경을 생각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런 준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신님의 인도라는 것이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한 사람이 즉시로 도인처럼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바른 정서가 생길 수가 없고 견고한 토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뭐 혼인 저기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그 쌓여진 서로 주고받은 사랑을 주고받은 그런 오랜 기간이 있어야 그 정서가 생기잖아요. 반짝해가지고 그렇게 좋아진 사람들은 그거 언제 깨질지 알수 없어요. 그만큼 정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지금 담에색에서 반짝했다고 그냥 그, 그것을 어떻게 다 증거하고 다닐 수가 없다. 이미 이제 구약의 계시에 대해 알고 예수 그리도의 소문에 대해서 알고 또 그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보고 있는 거지만 그게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생각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광야에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어, 혈, 아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보통. 그냥 휩쓸려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냥 그 애들 뭐저 그 유치원 때부터 막 다. 아침에 보냈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고 또막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러다가 그그 과정을 잘 보낸 사람들은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거긴 또 헐렁한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더 빡빡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그걸 동경해서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다 내려놓고 울릉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뭐 지리산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사람으로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연과 친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연하고 친하고 지내는 것만큼만 해도 인간성이 많이 회복이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서도 회복이 되고. 자기 삶에 대한. 그 모든 욕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연을 보면 배울 게 있잖아요. 일반 개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제, 평화를 조금, 뭐, 잠시간이라도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 이 복잡한 그 세상 속에 뭐, 단학이라고 뭐 이런 거, 또, 마음 챙김, 마음 공부, 마음 명상,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저기 산 속에 들어가서 또,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욕심대로 살게 아니다 하고 반성을 하죠.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가 왜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신자들은,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됨의 가치와 영광을 모르고, 진짜 주님과 하나됨의 가치를 모르고, 이 번잡한 세상 속에 자기를 뛰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욕심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아주 사람과 격리된 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왜, 왜 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신자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에게 이런 그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잘 살펴보고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살았는가 이거 다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그정서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도 그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고백록이나 독백록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속에서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자신이 자신의 정체가 누군가 이온 우주의 그 창백한 푸른 점과 같은 그런 티끌같이 그 같은 그런 지구 속에서 말, 티끌 속에 티끌인데 티끌 속에 티끌인데 내가 뭘 위해서 사나? 그런 그런 성경 말씀에 기초한 자기 돌 그게 살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정서가 절대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 신자고 욕심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준비, 신자도 신자로서의 그 준비 기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요즘은 기도들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기도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대화고.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를 안 하고 일방 통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떠다니는 부처처럼 부평 부평처럼 물리에그 개구리밥이 두둥둥 떠다니잖아요. 바람에 따라. 그, 그 거기서 빛나면 뭐할 겁니까? 조금 얘기가 이제 우리 상황까지 또 세상의 그 상태까지 좀 보느라고 좀 나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준비 기간이 사도로서는 꼭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필요하죠.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들은 또, 또 어떤 존재인가? 더, 또 새로운 이스라엘은 과연 누군가? 예?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예? 어떻게 이제 그 영,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교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계시록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살펴봐요.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지금 유대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울의 변화로 인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거잡을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막바로 사울이 겪게 된다면, 사울이 맡은 궁극적인 일들,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일을 다 감당하기도 전에 사단이 날 것이에요. 죽고 말 거죠. 여기서 뭐,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는데, 지금, 가뜩이나, 자기네들 편에 있다가 나간 사람은 먼저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주님을 세운, 주님이 세웠는데, 너 순교하는 게 잘하는 거다. 하고, 그냥, 저기, 그냥 그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인 걸 아니까, 아는데,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고 죽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예?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봐야지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시 않는 측면에서 볼때 어려운 상황이 급박하게 닥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홍전 목사님이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꼭 참조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 그의 사역을 행했지만 아직 때가 성숙지 않아서 그는 광야로 가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훈련을 받으며 그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도 이제 그런 동일한 환경은 아니지만 준비됨의 과정만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겠는가? 모르기는 몰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이 이전에 잘못 믿었던 일들의 원인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크게 보았을 것이고 그 일의 심각한 폐해를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토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토와의 언약의 배경에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성신충만함을 받은 거잖아요. 아나니아한테 그 안수, 안수 받을 때.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이나 그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의에 대한 개념, 율법에 대한 개념 등이 얼마나 KC에서 벗어, 벗어나 있었으며 어그러진 것이었는가를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맡은 일의 방향과 성격, 그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도 그 나라의 역사적인 진행 가운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그 깨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신님의 인도하에 성경의 계시를 자세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지하면서 진리로 굳게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그그 저기 샤먼들 있잖아요, 샤먼. 영매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언자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뭐몇대 조상 누가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어디 저기 산에 가서 무덤을 뒤져봐라.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올 것다 뒤져보면 나와 나와서 보면 그 우리 몇대조뭐누누 누가 이제 옛날에 죽었는데 뭐 갑옷에 목을 울려갖고 죽었어. 그거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게 귀신이 귀신 같이 않아요. 그런 걸 알고, 또 뭐, 누구 누구, 그 사람들은 전생 후, 후생도 얘기하고, 현생도 얘기하잖아요. 이 삼생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예언도 하고, 뭐 축복도 하고, 그그그 그 사람들이 그 귀신같이 맞춰요. 그런 걸. 그 모르셔서. 근데 이제 주의 사도들이 선지자 선지자적 기능이 있는데 자기 인격을 다 말살시키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일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규범적인 진리, 또 정치적인 진리, 사회적인 진리가 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헤아려가지고, 뭐 국가와의 관계라든가, 또 이, 이 국가의 관계라든가, 뭐 우주와의 관계라든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저기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깨닫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한계와 그 어떤 어떤 생각의 한계가 있고 어떤 그 행동의 한계가 있는가 그런 걸 알아야지 전도를 할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저런 것들을 성신의 인도하에 계시를 차서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사역과 관련해가 이방인의. 이방인의 그릇이라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나 쓰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웃음> 이신칭이, 저희가 뭐 이번 주에도 이신칭이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기독론에서. 이신칭이를 얘기할 때도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신칭이의 삶이 같이 가는 거지. 신자, 이신칭이만 딱 빼먹고, 원수, 커녕, 이웃, 가족이 때리면 난리를 피고, 이런, 이래, 이런, 이래가지고는, 그거 아니죠. 세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주종 간에, 국가 간에,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이신칭를 얘기하면, 그 속이는 거죠.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라는 환경이 그 앞에 있기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 누가 차려주는 밥 차려 먹어가면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 가면서 아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어가며 그렇게 한게 아니고, 때론 밖에 위경 속에서 때론 정신적인 고뇌 속에서 그렇게 깨닫고 깨달은 사실을 확증하면 마음에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이또 광야는 모든 뭐 온갖 무서운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그, 그 그런 속에서 이제 그그 그 겪어가면서 진짜 공부를 한 거죠. 사실 박해하던 위치에서 박해를 받는 위치의 자원에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세력의 지지를 받다가 유명무실하게 보이며 무기력한 집단으로 보이는 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으로 좌절하고 낭망해야 할 그런 위치로 스스로 돌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사울에게 있어서 이 여러 날의 기간은 고생스러운 그런 날들이었지만 그의 세례를 더욱 효과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관이었, 기간이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높이 되신 그리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서가 없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신자로서 주님의 정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어, 어, 승질 피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인이 될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도인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김홍전 목사님이 왜 저기 신사참배 안한 걸로 굉장한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냥 형편없이 넘어지는 걸그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면 그거 가령 예배당 지키는 거 하나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한 신자됨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때 세상에서 싸워야지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사상을 가지고 뭐 국가에 대해서는 또 이웃에 대해 이게 없이 그냥 예배당 하나 지키려고 지키는 문제는 그냥 쉽잖아요 사실은 그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됨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고, 저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철학이 어떤 것이고, 저들이 최고로 탐, 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죠. 유대인들의 한계, 유대인들의 그, 미련함, 유대인들의 미련, 헬라인의 지혜 이런 걸다 알아요. 그런 것을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성신님의 인도하에 그 직분자로서의 준비의 세월을 보내고 담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신, 신자의 로서 뿐만이 아니고 사역자로서의 일도 과정과정이 필요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신이 잘못해서 겪었던 일이건, 자신이 잘해서 알게 됐던 일이건가, 그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다, 임마. 주님이 그, 그 반면 교사, 뭐, 아니면 뭐, 모학선생 뭐, 이런 것들을 다 쓰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어떤가, 하나님 나라 일꾼의 그 모습이 어떤가, 그걸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처럼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 진짜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에 모든 일이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는 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 어려운 일 겪으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간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준비의 세월을 보내고 담에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얼마나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을 그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그랬던 존재니까. 원래, 우리, 남의 편, 원래 남의 편이었던 사람은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 편이었다 남의 편 사람들이 된 사람이 더욱 밉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해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것부터, 배신자부터. 이전에 자기들 편에서 활동한 자가 이제 적대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었 사울의 변화 과정과 그가 만난 예수에 대한 증거에 대해 조금만 기울여 보면 저들도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아상에 갇혀서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어, 그, 자기는, 어, 진짜, 사, 사, 우리가 핏박가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네. 하고, 생각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웃음> 이게 시, 기가 나가지고, 더 시기가 나가지고, 악의적인 태도를.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렇게 사우를 죽이기로 공모를 했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유대인들로만 나타나 있지만 당시 종교적인 그 처형의 실제적인 권력은 정치적인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 그리고 거기다가 당시 정치 권력을 주고 있는 자들이 합세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권력을 주고 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다메색은 나바, 나바테안 왕국이 잠시 로마의 속국으로 위치해서 벗어나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바테안 왕국의 왕은 아레다 사세입니다. 그는 주 9년부터 사, 주 40년까지 다메색을 통치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게 나와요. 1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래 아레, 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저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자기네들 힘으로는 안 되거든 자기네들이 무슨 총각 요즘 말로 총과 대포가 있어가지고 잡아서 할수 있는 게아니에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그 일에만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이단 룰이라고 규정해서 처리하려면 정치 권력에, 저기, 압제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우를 잡으려,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제 정치 세력하고 합동을 해야 돼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은밀하게 매복을 해서 사우를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접근을 한 것이고 급기야는 성문에 파수꾼을 세워 지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성벽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이 또 누구한테 있었죠? 정단꾼들 가난한 정탐꾼 라합이 그, 그, 그렇게 그 했잖아요. 악한 자들은 항시 악화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점차 그 악의 강도를 더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사나워져요. 쌓은 악에서 악을 더 내는 거죠. 불의의 특성상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알죠. 그냥, 뭐, 아이, 우리, 우리 편이었다가 나갔는데 저 알아서 살겠지,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왕국 하에서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은혜 왕국에 대해서는 이렇듯 대조하는 모습을 결정적인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우리 교회적 상황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한 것 같아요. 죄의 백성으로서 이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이는 자칫 세상 나라의 이상적인 태도에 대해 그냥 칭, 찬받는 일에 주력할 수 있고, 아, 아, 좋은, 아무리 나쁜, 좋은 일 하면 악한 왕, 정부도 상주니까 거기서 상받으려고 신자가 열심히 산다, 이 말.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상받으려고? 아니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적대적으로 나가요. 이제 반골기질로만 나가요. 저것들은 사단의 정부야 해가지고 이거 하나 들어줄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는 이걸 주의해야 돼 어떤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비폭력으로 나가면서 적법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순교하고 말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는데 순교하고 말지 하면 그냥 잡혀 죽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할 권리가 있어요. 피 피하는 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왜 3차 전도회행 끝내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결박될 거를 미리 예언받잖아요.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히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데 가잖아요. 바울은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거기가 악한 정부라도, 적,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고, 정당하게 일이 진행되면, 이제, 뭐,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로 갈 생각은 사실, 그, 고린도, 저, 3차 전도 여행,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걸 쓴 거잖아요, 로마서를. 50, 55년, 57년, 뭐, 그 사이에서 했는데. 이게 로마로 갈 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피할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웃음>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보가 돼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거 왕을 진짜 공경해야 돼요. 주님 그저 내가 마지 못해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공경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임금이 죽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막다 동곡을 하고 같이 조복을 입고 울고 했잖아요. 며칠씩 머리, 머리 사실 그 일반적으로도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교만해가지고. 왕이고 뭐고, 미국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다, 다 자기 발 아래 밟아버리는 소리를 하죠. 공경은 절대 안 해. 자기 이해, 이해 타산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휘둘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런 정부라면 따를, 때론 따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 보면 23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 권력자들 간에는 서로 융화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에 맞는 대로 저들은 때때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을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무슨 보고령을 내렸는지 잘알 수는 없지만 워낙 경비가 삼엄하고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에게 알려졌겠지만 당사자인 사울에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였습니다.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미리 그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사울이 잡혀서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 목숨을 잃는 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도 이제 재미있게 하는데 그 말은 과정 속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사명의 자로서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 구원했으면 영생을 주실 거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포는. 나 절대 망하게 안할 거야. 이런식 생각하는. 그건 진짜 이교도들이 믿는 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구속사 안에서 그 전후의 사정을 알게 하시면서 당신의 그신 경륜의 비밀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암호수서에 그게 나오죠. 3장, 3, 3절로 7절인데 7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손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니하,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라도 그것은 구속욕사와 떼려야 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경험하고 증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월에게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기, 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정치 그 지배자들하고 그걸 공부한 거고요.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래가지고 저들은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킨 거니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 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사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관련해서 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담에색에서 잡혀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그 위협을 피할 생각은 아예 같지도 아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가 무관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월에게 있어서 지나간 3년의 세월이 더욱 사명자로서의 목표와 책임의식을 확고하게 만들었기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권력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배치되는 태도가 나올 때는 그 뜻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분별력이 있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리토인은 또한 사망의 세력에 매여서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죽음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게 모든 수치와 비방 죽음에 이르는 모든 그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 여기로부터의 자유.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욕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바, 봤던 그런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욕심을 내지 않는 세상,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든지 더잘 먹고, 잘 입고, 잘, 잘 살고. 여기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그 신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과 죽음의 이름은 고통이 싫어가지고 오래 살고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살고 현실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은 자원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고통 받고 고난 받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울은 그,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존재인데, 뭐, 단순히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어, 나를 죽이려고 한데, 나 무서워서 이제, 큰일 나네. 이제 도망가야지. 어떻게 도망갈까? 해서, 그러면 성벽 타고 도망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사명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의 일도 그렇고 이러한 때 이제 주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허베이라는 분은 분명히 주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으로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이나 회리바람 등으로 저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주의 형제들의 손을 쓰셔서 그의 목숨을 부지도록 하시는 거입 주님은 말씀 안 맞으면 우리를 그냥 세상 꼭대기에 세우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그냥, 이, 낮은 곳에 처해서, 그, 뭐, 동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예? 이런 것들 다 겪게 하지. 그러고, 그, 그, 그, 그게 이제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그, 고난이. 그리 도인에게 고난은 정금신자가 되는 용광로고 같은 거예요. 고난은, <웃음>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님 겪게 하시는 거죠. 언약 안에서. <웃음> 아, 지금 형제들도 그래요. 나오겠지만 단순히 사울을 도와준 게끊아니거든요 사울하고 한패로서 도와줬으면 사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사울과 한패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울뿐만이 아니고 사울은 사울의 사역에 사울의 형적이이죄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죄의 음. 제자들은 광주리를 사용해서 사울을 탈출시키는데 이 광주리는 곡물이나 건초 등 각종 농산물을 보관하는 도구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정탁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광주리로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 기생아압에 의해서. 아, 라압, 기생라압 사울이, 다윗이 또 미갈에 의해서 그 구출될 때에도 이런 광주리로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피하게 하잖아요. 아무튼 주의 제자들은 그 광주리를 써서 사울을 성에서 달아내려 그가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높은 성이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그제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다. 이게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뛰어내릴 만하면 광주리를 뭐하러 내리겠어요? 그냥 지금 뛰어내리지 못할 그런 곳이니까 광주리를 달아내림. 광주리로 내려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 일이었다 자칫 실수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바울이 나중에 고백했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아, 나 높은데 트라마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여기 도저히 난못 뛰어내려 <웃음> 이런 생각하고 그 형제들이 해주는데도 안 하면, 이거 안, 그러고 잡혀 죽으면 안 되죠. 고소, 공포증이 있어도 내려지면 내려, 내려와야지. <웃음> 내려와야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내려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신 내지는 도피시킨다면 그 범죄도 중죄입니다. 도망하는 사람이야, 도망하면 그 말이지만, 그 도망자를 도와준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서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야. 이제 가다가 잡히기만 하면 자기도 이제, 그, 저, 도망자를 도와줬던 그, 그, 저, 동선이 있잖아요. 동선에 걸린 사람들은 다 걸리는 거지, 다,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주의제자들은 그런 이후의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어요 오로지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본문과 관련해 갖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그 제자들이 그 고난 받는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한 내용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